먼저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일단은 어 우리가 이 단원의 명은 실제로 이 단원의 명은 뭐야? 삼각함수야. 무슨람수 어. 펜이 너무 얇아. 삼각함수라. 그럼 삼각함수가 뭔데?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우리는. 직각삼각형에 대한 세변의 길이비인 삼각비 단원을 이미 겪었거든 중학교 때 무슨 B? 삼각비 어. 직각삼각형에 대해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여기를 C 여기를 B라고 하면 이 변의 길이가 B 이 변의 길이가 A 이 변의 길이가 C라고 표현된다고 마주보는 변들을 쓰기로 했다고 그럼 그치. 여기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인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성립함을 알고 있는데 이건 피타고라스고 세변 사이의 길이의 B 여기를 A라고 뒀을 때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를 사인 a라 하면 걔를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 빗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빗변은 c 높이는 a 요 각을 왜 표시해야 하냐면 이 삼각형은 빗변만 고정이야. 다르게 보면 여기가 a b c인 것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시작각이 여기 여기 각이 어떤 각인지를 표현해 줘야 높이와 높이 표현이 된다고. 그러면 코사인 a는 뭐냐? 빗변에 대한 밑변의 비, 그래서 c 분의 b. 탄젠트 a는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이기 때문에 b 분의 a. 오케이. 그런데 이 a라는 각이 직각삼각형 안에 있으면 예각일 수밖에 없거든. 이이 이 a가 예각인 거야.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사인값 A 대신에 각을 집어넣으면 사인 뭐 30도가 두 개가 나오진 않잖아. 그러니까 저 각도 하나에 요 각도 값요기에 어떤 값 하나 넣으면 요 값이 하나가 튀어나오지. 하나 넣어서 하나 튀어나오는 게 뭐야? 함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을 변수로 놓고 그 값을 보고 싶은 거야. 대신 정의역을 보고 싶은 거지. 그럼 몇 도까지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 무슨 각? 뭐에 대한 고민? 각에 음.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 자, 이 각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아, 어, 녹화 켜놨구나 여기서 특수각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정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정삼각형을 제가 두 개를 그릴 거고요 그리고 정, 정사각형을 정 하나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정삼각형을 요렇게 잘라요 어떻게? 요렇게 잘라요 여기는 정사각형은 이렇게 자르고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 좀 하자 여기는 요렇게 자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 되고 여기가 30도지 네. 또는 여기가 직각,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인 상태고 이 길이를 2라고 하면 절반이니까 1될 거고 피타고라스정리에서 루트 3될 거야 네. 2대 1때 루트 3, 그래서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를 다 구할 수가 있어 네. 여긴 45도가 되지 직각이고 이 길이가 1이면 이 길이도 1이고 그럼 여기 루트 2가 되겠네 네. 그럼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직각이면 얘가 2일 때 절반이니까 1이고 여기는 루트 3 되겠죠 그,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특수각들, 30도, 45도, 6 0도등다 구할 수가 있는 상태라고. 외워져 있어야 할 거고. 그게 안 되면 여기 되게 불편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번 물어보자. 각은 최대 몇도니 360도에서 끝날까? 그럼 700도라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표현할 수는 있을까? 700도를 표현해 보자는 거야. 700도. 근데 각이라는 걸 먼저 설명하기에선 이게 필요한 거지. 각이 뭔데?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각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야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시점이 같은 시작점이 같은 두 개의 반직선이 이 벌어진 이 크기를 각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는 용어가 정확하게 필요해 밑에 있는 이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할다 무슨 선? 시초. 어, 시초선 시초선 어렵지 않지? 네. 시초선 이때 얘가 벌어지는 거잖아 얘가 얘가 움직이는 거잖아 움직이는 동경이라고 할까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그 크기를 각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동경이 계속 돌 건데, 한 바퀴 쓱 돌면 360도겠지? 네. 야, 그럼 700도를 표현해보자, 이거야. 700도. 몇 도? 네. 700도. 700도. 그러면 촥, 이 시초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한 바퀴 돌았어. 360도지? 네. 또한 바퀴를 돌고 여기 도착하면 720도지? 네. 20도를, 보, 요 정도 와 있겠네? 여기가 몇도인요 정도 와 있겠지? 그럼 표현은 할수 있잖아 응. 그치? 존재는 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린 거 요만큼의 340도랑 위치가 다른가? 응. 700도랑 340도랑 동경이 있는 위치는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700도랑 340을 같다라고 놓기가좀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야지 360도는 한 바퀴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게 양의 방향 이쪽으로 가는 게 음의 방향입니다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0도라고 봐도 돼요 다 같은 위치에 있죠 네. 양의 방향으로 340도 음의 방향으로 20도 네. 자 그러면 이 각을 이제는 일반각 표현을 하자 이거야 무슨 각? 일반각. 어, 일반각 표현을 할 건데 그 일반각이 어떤 의미냐 700도라는 건 어쨌든 360도씩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okay? 계산 안해도 돼 네. 결국은 240도랑 아니, 340도랑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 네. 그러면 340도는 어떻게 표현하냐 얘도 아 실제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340도라는 위치에 있어 오케이 okay? 마이너스 20도도 어떻게 표현하냐 같은 위치잖하아 360도 씩몇 바퀴 돌았는데 몇, 그 위치가 여기인 거야, 인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봐? 이 뒤를 보는 거라고. 몇 바퀴 돌았는지 관심이 없어. N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몇 바퀴 돌았는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 표현이 일반각 표현이야. 너희한테 야, 180도를 일반각 표현해봐. 그럼 360도 N 플러스 180도를 쓰란 얘기야. 이 180도가 찐 180도인지 관심 없어. 하여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고 180도에 위치했는 얘기야. 이해돼? 다음, 채우도록. 자, 첫 번째 설명. 시초선 동경 이해되시죠? 음.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 이쪽 방향이 음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근데 동경은 양의 방향으로도 음의 방향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일반각 표현이라는 거죠. 말씀드렸죠? 보시면, 420도건, 780도건, 마이너스 660도건, 몇 바퀴 쳐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420도라는 건, 360도 한 바퀴 돌고 60도를 갔잖아요. 780도도 두 바퀴 돌고 60도를 갔잖아요. 음. 마이너스 660도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도는데 60도를 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치는 다 60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쓴다? 360 곱하기 이거 필요 없어요. 안 써도 된다고요.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오케이? 계산은 이렇게 돼서 계산이 됐지만 이건 몇바퀴지에 대한 의미, 의미지 이거는 이렇게 쓴다. 전부 다 420도건, 780도건. 마이너스 660도 건간의 전부 동경이 여기에 있으니까 360도 N 플러스 60도라고 쓴다.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평면을 갈라보면, 앞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여기를 볼게.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요 밑에 여기를 지워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4분면의 각. 뭔 분면의 각? 4분면의 어, 각. 자, 4분면이라는 건두 좌표 축으로 갈라진 면을 얘기하지. 네. 여기를 이 X축의 요, 요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보는 거야. 그럼 동경이 움직인다고 쳤을 때 요기는 거 0도부터 90도까지지. 네. 그래서 1, 4분면의 각은 제일 4분면이겠죠. 제1사분면의 각은 360도n부터 세타라고 했을 때 360도n 플러스 90도까지 괜찮아? 네. 그럼 똑같은데 2사분면의 각은 360도n 플러스 몇 도부터 60도. 90도부터 어디까지 360도n 플러스 180도까지 씨바 나는 3 6 0도에는 계속 읽고 있는데 니들은 180도만 쳐읽어? 그럼 3사분면의 각은 360도 N 플러스 180도 부터 360도 N 플러스 270도 까지 사사분면의 각은 360도 N 플러스 270도 부터 360도 N 플러스 360도 까지지 그니까 러 어차피 얘 곱하기 정수야 띨 써도 되고 상관없어 이 N들은 값에 의미가 없어 오케이 몇 바퀴 돌았냐고 안 물어본다고 네. 자그 다음 이두 동경의 위치관계 별표 괜찮아요? 네. 야 그럼 60도는 몇 사분면 위에 각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있는거예요 사분면 위에 각은 물어볼 수 있다고 자두 동경의 위치관계 별표하고 이쪽에 정리할게요 첫번째 두 동경이 있는데 두 동경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고요 알파랑 베타 그러면 그두 동경이,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일치한다고 보자 그럼 일치한다는 거는 몇 바퀴 돌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잖아. 그러니까 빨간색, 빨간색인 알파라는 동경이 요 정도 왔어. 알파. 그러니까 알파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알파야. 베타도 같은 위치에 와 있는 거 오케이 okay? 네. 알파도 베타도 다 여기 있는거야 네. 그러면 몇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두 동경의 차가 같지? 0이지 그러니까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표현은 두 동경의 차가 0도야 근데 몇바퀴는 모르겠지 그러니까 360도 N 플러스 0도 이렇게 된다고 그럼 두번째 두 동경이 이번엔 일직선인데 방향이 반대야 일직선인데 방향이 반대야 붉은색 여기 수은색 여기 괜찮아? 네 그러면 요만큼을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요만큼을 베타라 생각한다면 알파 베타 차이가 180도네 네. 알파 빼기 베타가 180도인데 일반각 표현하면 되지 몇바퀴지 모르겠고 180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괜찮아요? 네 요기 순서대로입니다 요기 순서대로 세번째 이번에는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야 알파가 여기 있어 베타는 x 축 대칭이니까 여기 있겠지 이렇게. 응. 그러면 알파는 요만큼이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요만큼이 베타야 그럼 여기도 베타지 대칭이니까 응. 그러면 X축의 대칭이면 두 동경의 합이 360이 네 맞니? 응. 빨간색과 파란색도 하면 360이니까 응. 360엔 이렇게 표현된다 네번째 Y축 대칭입니다 그럼 X축 Y축에 대하여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걸어 되겠죠 괜찮아? 네. 그러면 요만큼을 알파 요만큼을 베타라 하면 여기도 베타인거지 네. 그럼 알파랑 베타랑 더한게 180도네요 네. 얘가 그냥 180도가 아니라 이렇게 어, 된다고요 네. 그럼 다섯번째 Y는 X축 대칭입니다 어디 대칭? y 네. 이 밑에 다 있어요 그림 다섯번째 y는 x축 대칭이니까 하나, 둘, y는 x축도 한번 거보자 이렇게 괜찮네? 그러면 알파는 요만큼 베타는 대칭이니까 요렇게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알파가 요만큼이 알파야 그럼 요만큼이 베타지 그럼 여기가? 베타인거네? 그럼 알파랑 베타 더한게? 지랄을 해라 이거에 요만큼 더했는데 360도야? 몇도야? 어. 90도 얘기할라 그랬어? 그랬더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그럼 나한테도 한마디 해 지랄을 해라 삐졌어? 미안해 플러스 90도야 됐니? 이게 두 동경의 위치관계야 괜찮아? 어. 일단 개념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군요. 자, 첫 번째 이제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봐. 일반각으로 나타나라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얘가 가장 작은 것은 했잖아 그럼 얘는 위치를 봐봐 음의 방향이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이쪽으로 360도를 가고 140도를 더 가면 되지 그럼 여기서 140도 왔다는 건 여기 40도인 위치지 얘는 이거야 300도는 마이너스 300이니까 음의 방향으로 360 가기 전에 60 여기서 멈추겠죠 그러면 얘는 요만큼 온 거니까 180도에 40도에서 여기 뒤에 붙는 알파가 220 적혀야 될 거고 얘는 여기가 60이니까 얘는 60이 적혀야 될 거야 360n 플러스 60 얘는 이쪽으로 100만 갈 거니까 여기에 80도가 남겠죠 그럼 180에 80이니까 260이 적힐 거고요 400은 한 바퀴를 돌고 60도, 40도를 더 올라온 거죠 40도가 올라온 거죠 네. 얘는 40도가 적힐 거예요 700은 한 바퀴를 돌고 또한 바퀴를 다 돌고자 해도 20도가 부족한 거죠 얘가 20도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0즉 양수여야 되니까 340도가 적힐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은 건 4번이요 됐어? 네. 자 필수해제 2번 이거 중요해 문제 보이지? 이렇게도 해 충분히 보이지? 어차피 너희 책도 있으니까 자, 이게 제일 진짜 중요한데 탕탕탕탕탕 세타가 1:4 분면의 강이야 이,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얘는 유형이야, 하나로 너희 RPM을 봐도 얘 있을 거야 RPM 하고 있지? 깨끗하지? 존슨즈 베이비 로션이야 1:4 분면 강이니까 세타는 360도 N 맞죠? 이쪽은 360도 N 플러스 몇 도? 90도인데 3분의 세타가 나타나는 거니까 3분의 세타 3으로 나눠야 되겠지? 120도 N 120도 N 플러스 30도거든? N의 세타에 이거잖아요 지금 얘가 나타나는 거니까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거든? 그럼 N이 자연수니까 1, 2, 3을 넣어야 돼 사실 근데 1을 넣는 거 3을 넣으면 360이잖아 근데 3을 넣나 0을 넣나 똑같거든 3 6 0도어체게 한바퀴니까 그래서 0부터 3개를 넣으라고 여기가 3이면 몇 개를 넣으라고? 0부터 3개 여기가 5면 0부터 5개 여기가 9면 0부터 9개 여기가 2면 0부터 몇 개? 2개 그럼 0을 집어넣으면 120도 그러니까 0을 집어넣으면 0이죠 0커 30도 맞죠? 1을 집어넣으면 120도 커 150도 2를 집어넣으면 240도 커 270도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가 몇사분면에 있는거야 얘는 1사분면이고 얘는 2사분면이고 얘는 3사분면이지 그래서 몇사분면 1,2,3사분면 그림으로 그리면 요렇게 30도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해서 30도씩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이 되겠죠. 오케이? <웃음> 너희 들어올 때 데스크에 이거 이렇게 올라가 있었니? 안 <웃음> 아, 놓고도 안 갖다 준거지 뭐.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아까 했던 겁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잘 보세요. 어떻게 푸나? 두 동경이 뭐한다고? 일치야. 두 동경이 일치하면 두 동경의 차가 360도 N 플러스 0도였어 그니까 러이 동경의 차는 4세타지 4세타가 360도 N 이지 그럼 세타는 90도 N 이지 그럼 세타에다가 뭐 넣어봐 0부터 넣어봐 여기 범위에 있을 그러면 N에다가 그럼 0도인데 안되지 그럼 90도 되죠 1 2 넣으면 180도 3 넣으면 270도 360은 안되죠 이렇게가 세타가 나타낼 수 있는 각입니다 요거의 세타인 상황에서 오세타와 세타가 위치가 똑같다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정리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호도법이야 무슨 법? 호도법, 호도법. 자 저는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너희가 호도법이, 호도법이 이런거구나 하고 가도 괜찮은데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지 자 삼각함수는 여기가 어, 앞에서 배웠던 일반각은 어쨌든 각이잖아요 그럼 각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각은 몇 도일까요 숫자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는 몇이야 자연수 중에 음. 1이지 1이 기본 단위잖아 기본 단위라고 해 허수의 가장 기본 단위는 I인 것처럼 음. 그러면 각의 가장 기본 단위는 1도겠지 맞니? 센티미터의 가장 기본단위는 1cm겠지 뭐 1cm, 100cm, 10cm도 있겠지만 기본이 되는건 1cm라는 그 숫자인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각도 뭐 10단위로 가면 10도, 20도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치? 기본이 1이니까 그 밑은 1점으로 가는거 고 그럼 1도라는거 표시해볼래? 손으로 그 크... 얼마큼 될거같아 1도가? 엄청 작지? 아무엄청 뒤로가면 크게 보이겠지만 그 처음 벌어지는 여기는 굉장히 작을 거아니냐 내가 그림 엄청 크게 그릴 수는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1도가 너무 작은 거야. 너무 작은 거야. 사실 360이라는 큰 숫자 여기까지밖에 없는 한 바퀴라는 거 안에 1도라는 건 그렇게 막큰 느낌은 들지 않지만 1도라는 건 굉장히 작은 단위거든. 그래서 새로운 단위가 필요해진 거야. 1도가 너무 작으니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사인 1도. 그릴 수 있어? 못 그린다고. 그럼 절반으로 딱그 사인 2분의 1도를 더못 그리겠지. 새로운 단위가 필요해졌는데 그게 호를 이용해서 호를 이용해서 각을 표시하는 호도법이야 중심각이 1 이라고 할거야 가정할겁니다 자 어떤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에요 또 하나의 반지름도 있겠죠 부채꼴이니까 당연히 R입니다 이 호의 길이가 R일 때, 여기를 1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겁니다. 걔를 1라디안이라고 하자고. 무슨 한? 라디안. 괜찮아? 1라디안이야. 그럼 우리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자,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해? 이 파이 알이야. 모르면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릅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 알제고. 부채꼴은 원의 일부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의 일부니까. 360도에 대한 중심각이 되겠죠. 세타 도로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호의 넓이는 마찬가지겠지. 넓이에 대한 360도 중심각에 대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얘의 호의 길이 R은 이 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1 라디 아니면 되네. 괜찮지? 그러면 나는 RR 약분하고요. 360 넘기고 2파이로 나누겠습니다.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파이 라디안은 넘어갔으니까 180도 되는 거 맞아요? 네. 맞니? 이게 중요한 설정. 이러고서 이제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안쓸 겁니다. 여기 도가 붙어 있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얘기하는 1도가 기본 단인 위 거죠. 파이가 붙어 있으면 이제 라디안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붙일 겁니다. 라디안인데, 원래는 이렇게 쓰죠. 파이, 라디안은 180도이다.인데, 얘를 생략해서 쓸 겁니다, 이제. 오케이? 자, 파이는 몇 도? 파이는 몇 도? 파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는 몇이야? 3.14 얼마가 되겠지? 3이면 60도일 거 아니야? 파이라디안이 그러니까 1라디안이 60도가 되겠지. 근데 60도보다는 좀 작겠지. 그러니까 이 크기가 60보다는 조금 작고 50보다는 조금 큰 각이 되는 거라고. 알아들어? 좀 두툼한 각이 되는 거야. 실제로 정삼각형에서 여기 정삼각형이 있으면 얘가 R, 얘가 R, 얘가 R일 때 이게 휘어야 되는 거니까 좀 누르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60보다는 좀 작은 각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따라해. 파이는 몇 도? 따라하라고. 파이는 몇 도? 파이는 몇 도? 180도, 180도. 180도. 자, 파이는 몇 도? 180도. 아니, 따라하지 마 이제. 파이는 몇 도? 180도. 파이는? 180도. 그럼 2파이는? 180도. 2분의 1파이는? 180도. 3분의 파이는? 180도. 3분의 2파이는? 180도. 네, 그거. 아, 셔야 됩니다. 4분의 파이는? 야, 2분의 파이가 90도야. 그럼 4분의 파이는 한번더 나누면 되잖아, 이 똥구멍아. 그럼 왜날 쳐다보면서 계산해주세요? 이러고 있어. 니가 계산해야지. 확, <웃음> 씨. 오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이가 몇 도? 180도. 180도. 그럼 340도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180으로 나누라는 얘기야. 다음 장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이름인데 아까 그 도도도도 하던 것들은 60분법이라 그래 무슨 분법? 60. 어, 60분법 요거는 호의 길이로 나타났으니까 얘를 호도법 이라고 한다 호도법 60분법 오케이? 그럼 30, 0도는 0이야 그니까 러 이렇게 쓸수 있는 사인 0은 sin0도가 아니라 라디안각으로 그냥 0인거야 sin3은 3도가 아니라 라디안각 3인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in5는 5도야? 5야? 5지 여기 각도 와야되는거 맞지? 5라는 무슨 각이 온거야? 호도법의 각이 온거야 맞니? 근데 파이 라디안이 파이가 1 8 0도기 때문에 1라디안은 5분의 180이니까 5 집어넣으면 5라디안은 5분의 900인거지 이게 각도인거야 이제. 그럼 얘는 사실 5분의 900이 뒤에 붙은 사인값인거지 받아들이기 싫으면 받아들이지마 평생 호도법 안쓰고 살면 돼 그럼 문제 못 푸는거지 뭐자 우리 일반각은 이렇게 썼죠 360도 N 플러스 알파 도 이거였지 근데 이것도 호도법으로 바뀌죠. 얘가 뭐야 그러면 2n파이 플러스 알파도 알파죠 여기. 얘가 이제 2알파랑 다른거지 여기는 60분법으로 표현된거고 여기는 호도법으로 표현된거겠지 호도법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나서 호도법으로 호의 길이하고 이런걸 다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세타였죠. 근데 이게 라디안이라고 한다면 얘는 2파이지 네. 호의 길이는 알세타입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알세타 따라야 알세타 세타가 보일 때 라디안각일 때 오케이? 음. 이제 라디안각 줄 거라고 360도 뭐 70도 이렇게 안 준다고 방금 했잖아 여기서 증명을 그럼 받아들여 이제 그치. 증명을 했으면 받아 왜 알세타지 하고또 있는 게 아니라 증명을 했잖아 이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세타 360이 몇 파이? 이 파이 약분했잖아 그럼 R 세타잖아 네.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지 다들 표정이 왜지? 뭐라고? 이게 뭐야? 네.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지? 네. 얘가 이 파이지? 네. 약분 부채꼴의 넓이는 따라해 2분의 1, 1. R 제곱 세타 근데 알세타가 호의 길이 L이니까 2분의 1 RL도 됩니다. 괜찮아요? 네. 네, 제발 받아들여. 제발. 반지름의 길이가 R이 5 중심각이 호도법이니까 세타가 3분의 파이인 호의 길이 L은 R세타 3분의 5파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는 2분의 1 5제곱 3분의 파이 6분의 25파이 네. 오케이? 네. 네. 간략하게 정리하십시오 네. 봐봐 부채꼴의 네. R, R 얘가 L이겠죠? 여기가 세타고요 네. 그럼 얘가 R, 세타로 구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 부채꼴의 둘레는 네. 뭐야? 아니 그냥 둘레 둘레 e r 플러스 ER l 하면 되겠죠 얘가 둘레 거든요 근데 넓이는 뭐야 2분의 1 r l 이지합곱합곱 둘레가 일정할 때 오케이 넓이가 최대가 될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되게 웃겨요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될수 있다 그랬지 응. 산술기하잖아 이 r ER 플러스 L은 이 r 플러스 L 그 누구지? 그거 동그란 마음 그거 나왔다 갑자기 두배 루트 2 곱하면 ERL 맞니? 응.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얘가 최대가 될수 있잖아 RL이 여기 와 있으니까 응.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뭐가 되는 최대가 되게 하는 중심각을 물을 수 있어요 이거 고정이거든요 왜인지 보세요 이게 최대가 되려면 둘이 어떨 때? 같을 때. 이 e, R이 뭐일 때? L일 때. L이 뭔데? R세타. 중심각은 무조건 2입니다. 2도가 아니라 2라디안. 음. 1라디안이 50도가 넘는다 그랬다? 그럼 2라디안은 100도가 넘겠지. 그러니까, 중심, 그러니까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해. 그 일정한 길이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들아, 저기, 음, 끈을 샀는데, 끈의 길이가 딱고정돼서 10m로 고정돼있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넓이가 넓은 부채꼴 만들어볼래? 이런거지 그럼 둘레는 딱 정해졌잖아 네. 몇 미터? 1미터로 1미터 1m 맞니? 아까 1미터라고 했니? 어? 10미터? 어 10미터로 10미터로 만들 수 있는 부채꼴의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게끔 만들려면 중심각이 항상 몇 라디안이라고? 2라디안. 2라디안 2라디안 오케이? 2라디안. 왜? 둘레가 정해져있어 크거나 같애 두배의 루트 곱한 거니까 이거야 그럼 양쪽을 제곱하면 여기 어차피 아까 10이었으면 나누고 25 극따닥 딱 2R, L 될 거고 4로 나누면 4분의 25가 2분의 R, L 이렇게 돼서 이거 넓이잖아요 넓이가 최대가 되겠지 근데 이게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등호가 성립하면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L이 뭐일 때? 이 r 일때 근데 L은 R세터니까 중심각이 몇 라디안일 때? 이라디안일 때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지. 문제가 만약에 나왔어, 야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중심각은 몇도입니까? 그럼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몇도? 이라디안. 문제가 보도록 합시다.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막 바꾸는 거 나올 거라고 했어요. 바꾸는 거 보면 또 나왔죠. 바꾸래요. 바꾸면 되죠, 뭐 이거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360 넣어, 180도 넣어보면. 곱하기 180을 만들어 보면 약분하고 15를 곱하는 거니까 맞죠. 여기다가 180을 넣어보면 약분하면 36이고 곱하면 144가 돼야 되는데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 180도 넣어보면 약분하면 60도고 곱하면 마이너스 300도 맞죠. 여기다 180을 넣어보면 약분했으니까 15도 맞죠. 180을 넣어보면 600도 맞죠. 자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일단 일반각이니까요. 자 봅시다. 얘는 한바퀴 다 못돌죠. 이거 자체죠 에이! 그럼 얘는 얘 자체잖아요 그니까 2n파이 플러스 얘몇 라디안이야 이거야 자 60도가 3분의 파이야 그 5개지 난 3분의 5파이 쓸거야 그럼 얘는 샥 돌아서 210도니까 요렇게 여기가 30도니까 이만큼이 150도지 얘는 2n파이 플러스 150도를 쓰고 싶대 150도는 30도가 5개거든. 30도가 6분의 파이거든요. 그럼 6분의 5파이죠. 나는 빨리 바꿔요. 왜? 나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제발 이럴 땐 겸손하고 정말 너희가 다 계산해야 돼. 반지름의 길이가 아, 이거고. R, 2 e, 4 호의 길이 L, 2 e, 2파이 일 때, 그럼 중심각 L 중심각은 L은 R세타이기 때문에 2파이가 4세타죠. 그럼 세타는 2분의 파이 됐어요? 그럼 넓이는 2분의 1 R, L에 의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2파이 정답은 넓이는 4파이 동그란 맘속 근데 나 오늘 왜 리듬이 왜 그러냐 둘레가 이거인 부채꼴 둘레가 정해졌고 부채꼴이 최대가 될때 중심가 얼마라고? 됐나요? 최대 넓이도 구하래. 최대 넓이. 자, 둘레, 이 e, R 플러스 L이 크거나 같아 두배 루트 뭐한 거? 곱한 거. 근데 둘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되니까. 이게 8이라면 얘가 4, 얘도 4지. 그러면 R이 2, L이 4일 때지. 넓이는 2분의 1, R, L. 그래서 넓이가 얼마일 때? 4이고 중심각 세타가 2일 때 이겠죠. 정리하세요. 동그란 마음 자, 삼각함수의 뜻입니다 무슨 뜻? 어, 잘 봐봐 X축 어우 쏘리 일단은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의 중심은 원점이고요 괜찮습니까? X축과 Y축이 있고요 얘는 반지름이 R인 원입니다 이때 이원 위에 임의의 한점 p 를 잡는데 얘를 x, y 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원점과 이 p 가 이루는 여기를 동경 이라고 하겠습니다 op 를 괜찮습니까? 네. 자, op 가 동경이면 시초선을 x축으로 보는 겁니다 시초선이 x축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보이십니까? 네. 빗변의 길이가 뭡니까? r이죠? 네. x네요. y인가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정의합니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라고 정의합니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라고 정의합니다. 맞죠? 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정의합니다. 네. 내가 r분의 x가 된다고 했니? r분의 x라고 정의한다고 했니? 음. 그럼 이게, 이게 약속인거야 그러면 만약에 P가 이쪽으로 넘어왔어 여기가 새로운 P가 됐어 네. 그러면 동경의 크기가 샤랫또 둔각이 되겠지 네. 괜찮아? 네. 이만큼이 알파가 된단 말이야 네. 그거에 상관없이 요점의 좌표를 안다면 이게 정인거야 음.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되는거라고 음. 오케이? 괜찮니? 그럼 4사분면으로 내려가도 상관이 있어 없어? 3사분면으로 가도? 상관이 없고요. 4사분면으로 얘가 이렇게 뻗어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자, 부호를 한번 생각해볼 겁니다. 이게 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정이에요. 부호를 생각해보면 반지름이라는 건 항상 양수지. 반지름은 항상 양수잖아 틀려? 반지름은 양수잖아. 그치? 그러면 1 4분면은 X값도 양수, Y값도 양수 아니야? 네. 그럼 양수분의 양수, 양수분의 양수, 양수분의 양수, 분의 양수, 양수, 분의 양수 이거, 이거 다 양수죠. 네. 얘 양수고요,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예요. 이거 다 복붙하자. 샤, 샤, 샤, 샤, 샤, 샤. 다 녹음되고 있는데, 미친 자, 그러면 2 4분면에서는 2사분면은 이거 1사분면은 아까 다시 1사분면은 둘다 플러스, 플러스였으니까 네. 2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왼쪽이니까 네. 그럼 x 좌표가 마이너스고 R은 플러스지 네. 플러스 분의 플러스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네 네. 얘는 양수고 얘네들이 음수네 네. 여기는 그러면 둘다 마이너스잖아 네. 그럼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여기는 다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분의 플러스 분의 플러스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됐나요? 그래서 1사분면은 모든 삼각함수가 다 양수고 2사분면은 사인 혼자 양수고 3사분면은 탄젠트 혼자 양수고 4사분면은 코사인 혼자 양수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1 2 3 4 순으로 학교에서는 얼사탄코라고 보통 얘기해 근데 나는 아 씹탱구리 해도 되고 아 스타크래프트 해도 되고 아 산타크로스 해도 돼 심심했어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정이고 이게 뜻이야 그럼 문제 한번 볼 건데 우리 외우는 거 한번 생각할게요 잘봐 탄젠트는 x와 y값의 모든 값에 영향을 받지 탄젠트는 x분의 y이기 때문에 탄젠트를 기억하는 방식은 뭐냐 기울기입니다 사인은 y값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코사인은 x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인은 좀 부끄러워요 샤이니 미안해요 코사인은 저희 삼성동에 있는 건물 이름 있잖아요 코엑스 그리고 이두 개의 표현에 의해서 y는 r사인세타라고 쓸수 있고요 x는 r코사인세타라고 쓸수 있기 때문에 이 p 점의 좌표 이원 위에 있는 새롭게 해석하면 원이 있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이 원의 방정, 반지름이 R일 때이 위에 있는 점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R 코사인 세타 컴마 R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극자표라고 합니다. 각도를 이용해서 좌표를 표현한다는 것. 나중에 쓰입니다. 이렇게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문제 잠깐만 볼게요. 부호까지 설명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 원의 중심과 얘를 지나는 동경이 있습니다. 자 그럼 x축 봐봐. x축 y축 몇 콤마 몇? 3콤마 마이너스 4에 여기 있겠지. 네. 그럼 이렇게 연결된 게 있고 요게 동경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쵸? 삼콤마 마이너스 4. 그러면 반지름이 원 위에 있다라고 가져오고 반지름 구하면 반지름은 5가 되겠네요. 네. 맞죠? 그럼 이때 뭘 구하래? 사인 세타를 구하래. 이게 세타인데 그럼 사인 세타는? 뭐였어?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래서 코사인만 플러스죠. 4사 분명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플러스 나오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다 진행됐어요. 그래서 예제볼게요 첫번째 원점점 어? 그러면 5가 있고 p가 있는거네? 괜찮아? 요 길이가 반지름인데 얼마? 13 나오겠지? 코사인 x는 세타는 13분의 x 사인 값은 13분의 y 맞아요? 네. 빼줄겁니다. 그러므로 13분의 7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분모에 13 곱하기 사인 y 13분의 y 곱하기 탄젠트는 x분의 y 분의 24 그럼 요거 요거 약분되고요 이거는 분모에 어차피 전체 부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 분모에 12 곱하기 12분의 분자에 24 곱하기 5이나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5 자 세타가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면 어디 있나 볼게요. 잘 봐봐. 여기까지가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요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가 45도야. 그럼 여기도 45도지. 맞니?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 봐봐. 여기, 여기, 여기 보면. 중요한 건 이거거든. 정의를 할때 어쨌든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나타냈었어. 그치 네. 직각삼각형을 나타냈었고 여기 있는 세타 각으로 표현을 한 거랑 다 똑같은 값을 갖거든요. 부호만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생각을 해보면 45도잖아요. 그럼 45도짜리 삼각형 을 먼저 생각해보면 1, 1 루트이죠. 네. 그럼 거기서의 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원래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겠죠 음. 코사인 45도도 음. 탄젠트 세타는 음. 1이겠죠 다 집어넣을 건데 몇 사분면에 있는 겁니까 지금 동경이 음. 2사분면이라 사인 빼고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1어 할만 안나 1.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요 야, 무슨, 아, 매번, 근각에서의 관계 외워야 돼, 라고 얘기하고 물어봐도, 근각에서의 관계 뭐야, 그, 음, 망설이고. 삼각비 값, 삼각비 값, 외워야 돼,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해서 물어봐도, 망설이고. 말할 용기가 없는 건지, 외운 게 제대로 안돼 있는 개똥인지 모르겠어. 사인과 코사인은 부호가 같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부호가 반대 그럼 누구 혼자 부호가 다른 거야? 탄젠트, 탄젠트 혼자 부호가 다른 거야? 한전톤 부호가 다른거 몇사분면이야? 아 산타크로스 3사분면입니다. 루트안에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으로 바뀌겠죠?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코사인 세타 제곱이 아니라 코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그럼 얘는 절대값 사인 세타 더하기 절대값 코사인 세타 더하기 절대값 음, 탄젠트 세타 몇 사분면입니까? 몇 사분면입니까? 이사. 맞나요? 네. 이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는 마이너스입니다. 구호 바꿔가면서 곱하면서 빼겠죠? 이렇게 됩니다. 제발 좀왜 외우는 왜 것들을 안하지? 다시 문제 볼게요 이 원의 방정식이 뭘까요? 잊지 않을까요? 맞죠? 근데 극자표상 이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이걸 x좌표, y 좌표 집어넣어도 되고요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냥 집어넣을게요 그럼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R제곱 사인제곱 세타 는 R제곱이니까 R제곱으로 나누면 따라의 사인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 1이다. 절대적인 명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네. 분모 분자 R로 나누면 R분의 X분의 R분의 Y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따라의 코사인세타 분의 사인세타 사인 사인 사인 세타. 사인 사인 세타. 사인. 알려줘봐야 아는 건데 알려줄 이유가 있을까? 이게 삼각함수상의 관계입니다 오케이 자 3,4분면의 각입니다 여기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다른 방식 안해도 되고요 자 3,4분면인데 어쨌든 사인값이 4분의 5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5고 여기가 4란 얘기야 어쨌든 간에 그럼 밑에는 얼마가 나와야 돼? 3 그럼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바라보면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3과 관련 있어 탄젠트 세타도 뭐와 관련 있어? 음. 3분의 4와 관련 있는데 3, 4분면이기 때문에 탄젠트만 플러스고 코사이드는 마이너스야 네 됐니? 아.. 음, 네이 음. 음. 뒤에 어려운데 유형이 좀 많지 가보자 그냥 자 이걸 간단히 하래 뭐 해야 되니? 통분해야겠지 음,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분의 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 더하기 2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죠 얘는 어, 코사인 세타에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냥 적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사인제곱세타 더하기 코사인제곱세타 얼마야? 오늘 했어 좀 전에 했어 야 내가 너희한테 물어보는건 모르는건 물어보는게 아니라니까? 오늘 배웠건 뭐했건 오늘 배웠지만 기억을 못하더라도 아까 그럼 시댁은 일 라고 하지 말든가 이 단원에 둘이 관계 이거 두개 꼴랑 있는데 이 두개 꼴랑 기억을 안할거면은 아왜 살아 분자 뭐야 E 플러스 2sin 세타, 이로 묶이면 1 플러스 sin 세타 안 따라 읽을 거야? 약분할 건 약분해주면 결과는 c 사인 세타 분의 얼마? 2, 2. 기운이 안 난다니까요? 뭐할수 있는 뭐, 말들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해 c 사인 값이 이거야, 그림 그리겠죠? 네. 5, 3, 여기 얼마? 어. 그럼 사인 세타는 뭐랑 관련이 있어? 탄젠트 세타는 뭐랑 관련이 있어? 몇 사분면의 각인데? 크게 말해 4사분면은 누구랑 관련이 있는 각이야? 코사인만 플러스야 둘다 마이너스겠죠 그럼 사인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5될 거고요 얘도 역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까단정 먼저 하세요. 이거의 값을 구하래. 자, 사인 코사인 적혀 있고 사인 코사인이야 사인이랑 코사인 중에 내가 알수 있는 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 1. 네. 이게야. 뒤에 각이 같을 때야. 네.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이거 일때니까 오케이? 네. 괜찮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거는 사인세타 대 코사인세타가 몇대 몇이란 얘기야 4대 3이란 얘기거든 그러면 사인값을 4K 3K로 놓으면 4K 16K 제곱 더하기 몇 K 9K 제곱이 1이니까 25K 제곱이 1이어서 K를 5분의 1로 봐도 돼 그럼 사인값이 얼마인거 사인세타는 5분의 4와 관련 있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과 관련이 있는데 몇 사분면이야? 180 조금 넘고 273이니까 3사분면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라 둘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이둘 더하라 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7 나와야 되겠죠. 통분합니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예요. 분에 올라가고 올라가고 더하면 2예요. 이게 뭐냐면 잘 생각해라. 그대로 풀어도 좋은데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세타가 1이기 때문에 사제곱만 넘어간다면 얘가 코사인제곱세타다. 이렇게다. 넘겨봐 얘를. 얘를. 넘겨봐. 믿어. 5코사인제곱세타가 4다. 그럼 코사인제곱세타는 5분의 4다. 2사분면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이고 루트 5분의 2가 되겠지 그럼 이게 루트 5고 이게 2란 얘기니까 여긴 1이어야 되네 그럼 탄젠트 값은 뭐랑 관련이 있는데 2분의 1 근데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다 정리해 자 이걸 구할건데 얘가 이거야 자, 생각해봐봐 얘를 a, 얘를 b라고 생각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야?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 얼마야? 근데 a 플러스 b가 지금 2분의 1이지 그럼 a, 제곱 a b가 나오겠지? 맞니? 마이너스 8분의 3 나올 겁니다 그니까 러 이게 마이너스 8분의 3인 상태네? 이거 뭐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지? a 플러스 b에 3제곱 마이너스 3 ab에 a 플러스 b 8분의 1 플러스 8분의 9 곱하기 2분의 1 16분의 9 16분의 2 16분의 11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2 a제곱 b제곱하면 되겠지 1 마이너스 16분의 9를 두배 9분의 8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1어 계산 잘못됐나? 1 마이너스 ab 얘 제곱하면 8분의 9두배 쓰니까 4분의 9어1 마이너스 아 8분의 9의 어, 제곱이지 미안해요 여기는 A, B의 제곱이지 네. 그래서 64분의 9 2배니까 32분의 9 네. 그 32분의 23 맞나? 네. 그럼 이 녀석은 뭐야? A-B의 제곱이라는 것은 네.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AB니까 4분의 1 플러스 2분의 3 4분의 7 루트 씌울 거니까 2분의 뿔만데 얘가 더 커요, 사인이. 2분의 루트 7. 곱셈 공식, 변형 문제로 보이죠? 네. 여기도 볼게요. 두근의 합이 뭐야, 여기서? 두근의 합. 이거에 두근의 합.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너대답 너희 대답못한다 나갈 거야, 그냥. 5분의 X? X 몇이야? 몇이야? 모르지? 너 알아 몰라 크게 말해 아는데 왜 대답 못해? 야 언제 할 거냐고 근각에서 할건게 알아, 알면 크게 말하라고. 두 분의 얼마야? 5분의 네. 두분의 9, 얼마야? 오케이. 아, 매번 할 때마다 금가 계수할 때마다 대답들이 시원찮으니까 대... 할수 있는 거뭐 있어? 제곱이지? 25분의 1은 1 더하기 5분의 2K 25 곱하겠죠? 네. K는 10분의 마이너스 24 즉, 마이너스 5분의 12 나랑 수업할 때 제발 웅얼거리지마 네. 나도 웅얼거리면서 수업할까? 네. 너몇 번씩 경고했지? 어? 네. 정리하셔요